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말하는 스피커 음성경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스피커고요 이게 센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원 버튼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SD 카드를 넣는 것이고 이거는 휴대폰 잭을 휴대폰 아답터 떼을 뽑아서 어, 전으로 쓸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무선으로 쓰실 때는 이와 같이 배터리 AA 건전지 3 개를 넣으면 됩니다. 그만한 크죠 AA 그리고 이 브라켓이 굉장히 견고하게 잘 되어 있어요. 못을 박아서 여기 거치만 하셔도 되고 어, 각도 조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브라켓을 굉장히 경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벽면에 다거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켜 볼까요? 12초 뒤에 이와 같이 음성이 나옵니다. Hi, 기존에 넣어놓은 음성들이 여러가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자이 제품은 일반 멜로디 향이나 벨 소리 단순 벨소리의 경보기와는 달리 음성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SD 카드를 넣어서 음성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 부분이 지금 고객분이 이와 같이 이 구매를 했는데 사용이 좀 어렵더라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사용방법 음성을 담아줄 수는 없어요 예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멘트를 만들어서 보내줄 계획입니다 예, 어, 그래서 여기 s d 면로들어서 문자를 줬는데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휴대폰에서 휴대폰에서 어플을 하나 다운받습니다. 프레이토에서 어플을 하나 다운을 받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문자 읽어주는 무료 어플을 쳐보시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쓸만한 게이 대신 말이죠. 또는 지금 한글 읽어주는 앱은 작동이 안 됩니다. 문자를 읽어줘. 예, 이게 예, 쓸만합니다. 무료 버전이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끝나면 열기. 열기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대화 상자가 아, 뜹니다. 아, 광고가, 무료 버전이 광고가 좀 나오는데, 터치하시고, 여기는 약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읽어주기, 읽어줘를 누르시면, 여기. 그면 약국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약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약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읽어줬죠.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은 이두 번째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허용이라고 나오네요.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저장이 어디로 되냐? 저장한 버튼을 누를 때에 데이터 생성해서 여기 보시면 오케이. 자, 저장을 누르시면 여기 JSC 보이스 단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걸 확인을 하시고 좀 있다 USB로 받으면 되고 PC로 어, 받으실 분들은 링크 공유를 누르시고, 네, 이 샌드 애니웨이가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샌드 애니웨이, 애니웨이 이 공유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애니웨이 에서 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보내기. 이, 이, 받기 숫자 버튼을 pc 에서 누르시면 링크가 공유돼서이 파일이 pc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간에는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저장을 하면 어디로 들어오냐면 자내 네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내네 파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내장 네, 네 메모리 그리고 어디에 저장이 되냐 아까 js 였죠 km 자 네, jsc 보이스파일 여기 터치하시고 네 아까 우리가 웨이브 파일로 지금 저장이 됐네요 웨이브 아, 파일을 일단 들어보시죠 예 네, 여기는 약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어, 마이 저장돼 있으니까 편집해서 자다 지우고 일단 자, 웨이브 파일을 갖다가 이제 좀 이따는 어, mp3 파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미디어2mp3가 있네요. 이, 이거를 다운받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프레이스토어에서 mp3 변환 이라고 한번 쳐 볼까요 mp3 변환기 있네요 mp3 변환기 를 누르시면 여기 쭉다른건 쓸모가 없습니다 이 오디오 비디오 어, 파일 mp3 로 이게 가장 에 예, 쓸만한 겁니다 이거를 받으시면 밑에 이렇게 뜹니다. 미디어 2 MP3로 그럼 MP3로 들어가서 미디어 2 MP3 들어가시면 이으로 들어가셔서 어, 권한 허용 누르시고 자 여기서 어 이제 업로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의무원을 아까 저장했죠 웨이브파일을 딱 누르시면 딱 누르세요 누르시면 이와 같이 딱 뜹니다 그러면 여기는 약국입니다 라고 여기 뜹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누르시고 지금 웨이브파일입니다 WAV죠 네, 웨이브파일인데 딱 누르시고 갈매기 활성화 됐죠 그리고 나서 이 네, 요게 지금 체크됐고 딴하고 갈매기 버튼을 누르면 변환하겠냐고 해서 변환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변환이 라 나오죠. 포맷은 MP3. 변환을 딱 누르십니다. 처리 중 나오죠. 광고가 많이 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갈매기 두시고 홈에 MP3 변환. 변환이 완료됐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변환이 됐나? 아까 내네 파일에 들어가서 내 네, 메모리 들어가셔서 아까 어디였죠? JS였죠? 네, 여기. 자, 그럼, 이제, 이내 네 파일에 들어있는 아까 저장해 놓 mp3 파일을 이 sd 이 메모리 카드에, 예, usb 카드에 다운을 받습니다. 하는 방법은, 예, 꽂고, 내네 파일, usb로 어, 다운받아야 되겠죠. 내장 메모리에서, 아까 뮤직으로 들어갔죠. A, M, 예, 네. 유지, 그 다음에, 샘플, 샘플, 메디아2, 예, 네. 여기, 예, 네. 한, 들어볼까요 일단. 아, 이게 꼽으니까 소리가 안 나나? 자, 이 파일을 꾹 누르시면, 누르시면, 어, 이 파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 저희는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복사나 이동을 하면 되겠네요 자, 복사를 해볼까요 쭉 누르시고 복사 어디로? usb 쪽으로 네. 그러면 usb로 복사가 완료가 딱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는 약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이 usb에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의 알리는 끝났습니다 자, 이 USB에 저장된 SD카드를 USB 빼서 큰 대형 스피커는 그대로 꼽아서 USB 잭에 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AAA를 쓰는 이 소형 스피커나 또는 중형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마이크로 SD카드. 이거를 직접, 음, 집어넣으면 됩니다. 젠다가 필요 없습니다. 아, 이걸 따 집어넣고, 먼저. 아, 이 소식 같은 것으로. 그렇게 뚝선 낮에 잘 들어갔습니다. 확입을 아, 하시고, A 버튼을 꾹 누르시면서, 전원을 씁니다. 네. 그러면 이 램프가 보이죠? 램프에 지금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깜빡깜빡거린 후에 깜빡이 멈췄죠? 그러면 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약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와 같이 이 음성이 여기는 약국입니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감지되면 저 같이 이센서에 움직임이 이렇게 여기는 감지되면 저와 같이 앵무색처럼 아까 지고는 멘트가 계속 나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소리 안나죠 제가 한번 움직여 볼까요? 짠! 여기는 약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0.3초 이내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센서에서 이같 여기는 약국입니다. 이앵무새처럼 올리게 되겠습니다. 이거를이와 같이 해서 빼도 어이 내부에 이 내부에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켜 볼까요? 그러면 켜고 나서는 약간 시초 어열 잡아. 여기는 약국입니다. 어요빼도이와 같이 음이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는 약국입니다. 니다 이 SD 메모리에 음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음을 넣을 수가 있어요. 효과음도 넣을 수가 있고 음악도 넣을 수가 있고 크래식 예, 음악 같은 경우 또는 보함 어 소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소리를 다양하게 음향 효과를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다른 일반 이 행동이 단순한 그런 정보기가 그 아닙니다. 이거는 AI 정보기, 경보, 지능형 정보기입니다. 그래서 음원을 넣고 A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어, 로링이 계속됩니다. 다섯 가지 멘트를 넣다 면은 순차적으로 로링이 되고 B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선택한 음만 반복적으로 재생이 됩니다. 아시겠죠?